꼰대 성향 테스트요? 어난 맞는 나오는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은 꼰대가 아닐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뭘 해도 꼰대가 되는 거 같은데 꼰대 성향 검사 좀 두렵다 시작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한다 매우 그렇다 진지하게 해야 할 거예요 단체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개인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웃음> 예를 들면 내가 천만 구독자가 됐다 그것과 엉클데도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천만 구독자가 됐다 어, 회사보다는 내 채널이 잘 되는 게더성취감이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매우까진 아니지만 좀 그렇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선호한다 어, 그렇다 근데 이제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는 조금 낯을 좀 가리기도 하니까 그냥 좀 그렇다 평소 속해있는 단체나 조직의 소속감을 느낀다 음. 전혀 그렇지 않다 <웃음> 난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전 약간 소속감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좀늘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않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렇지 않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좋아 <웃음> 스스로 만족하는 것보다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도 만족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해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고 이런 거를 더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 귀하는 둘중 어떤 게더 중요합니까? 소속된 집단 내 연대감 형성이 매우 더 중요함 연대감 형성이 조금 더 중요함 소속된 집단과 개인의 목표 분리가 조금 더 중요함 소속된 집단과 개인의 목표 분리가 매우 더 중요함 음... 모르겠잖아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척척해요? 어려운 질문인데? 조금 더 개인의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상상을 하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건 매우 그렇습니다 <웃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그생생히 나래를 펼치는 걸 좋아해요 타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현실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해주려고 한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저는 공감도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하거든요 둘다 중요한데 그렇지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대한 다투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투지 않고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는 데, 아니, 마음을안 들면 은 다투지도 않고 친하게도 안 지내는데 아니야, 친밀함을 유지하진 않아 마음을 들지 않게 누군가가 제보탠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쓰기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어, <목소리> 음... 이것도 사실 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감정을 신경쓰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전혀 호감이 없어 그러면 저는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 직접적으로... 아니야 그래도 감정을 신경쓰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솔직히... 뭐, 뭐가 솔직한... <웃음> 싫어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을 그대로 들어줘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무례한 행동하면 나도 무례하게 행동하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순간 바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막 다투다가 얘기가 안 통하면 좀 쉬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다른 사람의 견해 에 맞추거나 회피한다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 뭔대 테스트가 아니라 스트레스반드 테스트 같아 내가 나를 모르겠어 어떡하죠? 아니 36년을 나와 내가 같이 살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음, 그런 편인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귀하의 견을 전달해 둘중 어떤 것이 본인을더잘 나타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다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못 알아들어요 간접적으로 막이 돌려가지고 얘기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 쟤 무슨 얘기를 하지? 대화가 진전이 안 가요 아예 그냥 콕 찍어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진전이 되지 나와 다른 타인의 취향이이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타? 다른 사람의 취향이나 행동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웃음> 주변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아 종종 답답함을 느낀다. 요즘 세상에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저 저거를 왜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행동을 볼때 답답함을 좀 느끼죠.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 방식이 존중 우선되어야 된다. 음 새로운 변화나 시도. 새로운 변화나 시도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다. <웃음> 내가 이번에 성과를 누군가 똑같이 얻고 싶다면 저것도 나만큼 노력해야 된다 그다 사람마다 다르지 뭐 음.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웃음> 뭐야 <웃음> 종잡을 수 없는 조커래 종잡을 수 없는 조커 특징 왁자지컬한 모임보다 좁고 깊은 인간관계에서는 오! 음. 맞아 화나는 일이 생기면 한두 번을 참다가 무섭게 터트리는평 오! 맞아 겉무습이나 네? 말투가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 주변에 사람이 많을 따름 맞는 것 같은데 나이 들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시한폭탄형 꼰대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대 <웃음> 시한폭탄형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조커의 레벨특징은 꼰대가 되지 않게 무난히 노력한대 <웃음> 너무 안타깝다 난 꼰대가 되기 싫어 하지만 이미 꼰대인 거잖아 종종 본인의 꼰대 성향이 튀어나오는 것을 놀라지만 그때보다 알아채고 행동을 교우하려고한데 계속 노력하는 거구나 꼰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김댕님! 저는 투머치 토크 훈장님 나왔어요 아 진짜.. 아유 저런.. 저처럼 그래도 노력하셔야죠 요즘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노력하는 꼰대로서 네.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